탁탁 <목소리> <목소리> 아야쳤이야아아야야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차>.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뭐야. 목소리> 저중력모드를 한번해볼거예요 저중력모드라는데 아직 잘,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중력모드 대체 뭐하는모드일지 정말 궁금하죠 아 이거구나 어예요요요 예. 점프의 상태가 어, 방금 방금 우주에서 봤었던 아이고 아이고 루시가막 날아다니네 어이씨,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양, 높피 높이 난다, 높이라라. 어이구. 적의 공격까지 30초. 오차. 차. 아, 야 원래 올라올 수 없는 애들까지 다 올라왔네 저중력 모드니까.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으로 아, 돌려보내 아이고 꼭 빼기네 다단가어 뭐야 아야 <웃음> 저격수들한테 꿀 아니냐 이거 규칙을 <웃음> 따라지 아, 으악 으 치료 필요한 사람 없나? 으악나마 안돼 안돼 마악 이게 뭐야 래야 이거 장난 아니네? 야야힘좀 야, 이거 위도우한테 정말 좋겠는데? 아나님! 아, 죽어요! 한조님! 죽어요! 안 돼! 한조! 안 돼! 한조! 으아! 아! 아! <웃음> 이게 뭐야? 야, 야, 야. <웃음> 야 이씨! 이거 위도한테 너무 좋은 맵이잖아. 나 위도 해봐야지. 전투는 계속아 위도하라고 만든 맵이네 이건. 쫙쫙 쓰러버려. 참또 무중력? 야, 야내 폭. 거... 아, 아, 야 첫. 찬...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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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거미 날아가는 거 보실래요? 퐁 저기가 <웃음> 절로가 거미가 야 이게 뭐야 이게 기다려봐 어 파라 어어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니네다 보여 니네다 보여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러면 퐁 <웃음> 저기까지 간다 미안 애들 왜안 와?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야, 야, 야. 니네 왜 오다 안 오니? 얘들아 봐. 우라아! 차 그렇지. 메크리! 탕! 메크리! 메크리! 으아 파라, 싫어요! 파라, 싫어요! 따! 어우, 야. 으! 어. 발동됐다. 어어, 어어, 어, 어! 파라다! 어! 으아아 어. 아. 오, 잡았다. <웃음> 이게뭐야 달려봐. <웃음> 마 피도. 피도. 피도. 으아 <웃음> 오! 야야 리퍼 리퍼 리퍼. 야, 야 리퍼가 <웃음> 저렇게 들어와. 세상해 말도 안 돼. 야, 이, 이게 뭐 대답 으앗 와아 백수 백숙을 삶아 먹어라 탓타아타아 으앗 아라아라나왜 이렇게 못 쏘냐 왜 이렇게 못 쏘냐, 쏘냐. 아이 죽었다 아아아 아, 아, 리퍼 일로와 아, 리퍼 난다 이퍼난다요 얘들아 일로 와. <웃음> 재밌게논다 퐁! 오오호야야야 으아! 으아! 야, 부정정 뱀이 <웃음> <웃음> 아주. 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리도를 잘안 했어요. 못해 되게. 제가 그래서 지금 실력이 꼴아진데 어떻게든 되겠죠. 와, 발동됐다. 내 성기야. 방어. 내가 내가,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못 쏜다. 어땠을까? 우리 친구들. 입혀봐. 입혀봐. 야 이거 날아다니니까 오히려 더 맞추기가 이상해. 서강한대, 서강한대, 안돼! 오, 아, 시, 갔다. 야, 초기까지 날아가서거미가 어, 장이 비빤. 어, 아, 그렇지. 엘로와, 와. 어, 어, 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요요 요. 어, 여기 그래, 있었는데? 네. 어, 아, 씨.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엑 으아악 으악 살았다 파괴됨이야? 어어 어, 어, 어, 어, 어. 저리 가봐 저리 가봐 어, 어, 어. 으아아악 으아 저리, 아, 저리 가오오 살았다 아. <웃음> 야 이거 못됐어 오예야야힐 힐을 줘 오케이. 어, 저희서 대기하네 아야나힐 나도 와. 아야 <웃음> 이거 무판이다아 내가 너무 못사 우리 탱도 하나도 없고 야 이거 잠깐만 나 라이나르트? 라이나르라이나르 으아아아! 켜 가비켜! 가비켜! 이야난 난다! 으아으아 으아! 야! <웃음> 야, 안 되겠다. 야, 개판이네, 진짜. <웃음> 야, 이거. <웃음>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뭔 중력이 있다고야. 기도 죽어라! 아하 <웃음> 진짜 너무 무진 기분인데? 야 죽어 아 죽어 죽어 야! 흐흐흐 그렇지 흐흐흐 겐지 겐지 죽어라 어튕겨했어야 겐지 잡았다 어야야 내가 죽어 어, 야 목표 목표 안돼 안돼 안돼 롤롤롤롤롤롤롤 야, 이거, 씨. 어, 바스티온 나왔어. <웃음> 바스티온 나왔어. 야, 이거. 야, 무중력이 아주 개판이네. 무중 <웃음> 아주 개판이네. 기려봐 어, 맞았다. 달려봐 일로와, 일로와. 위도 일로와. 위도 아이고. 나이스. 어, 어디서 약을 팔아? 야, 바스티온이다. 으아, 안 돼! 어! 잡았어! 마스티온! <웃음> 이게 뭐야? 아, 배판옥 분전인데? 진짜? 야어야야야야만 뺏기면 안 돼! 안 돼! 아유 졌다! 아... 이렇게 무증력 모드까지 플레이해보았는데요. 아 이거 무증력 모드는 장난 아니게 재밌어요. 어우... <웃음> 아 위도를 위한 맵이야. 이 무중력모드는 다 둥둥 떠다녀 애들이 잡기 너무 좋아 이거봐 <웃음> 야 이거 봐 잡기 너무 좋아 야 와서 대줘 아 이렇게 무중력모드까지 플레이봤고요아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빨리 본서버에서 재미있게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